c h i I'm t s u I'm n t I'm n o s i o t s h e a m n t s I'm n s u n o o m s o t e i n m e m s o u o o t t e m e 잘먹겠잘 먹겠습니다. 피자 먼저 먹어 볼게요. 음. 음. 음음음아嗯 음. 음. 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렇구나 음, 음. 음, 음. 음, 음, 음, 음, 근데 양념이 좀 눅눅해서 후라이드를 양념에 찍어먹는 도 맛있다 음. 개빠삭 피자. 피자 매운 거 뿌렸는데? 이거 먹어 여기 앉아, 여기 앉아 안녕하요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 앉아 빨리 안녕 여러분 안녕 뭐예요? 안녕 아니에요 1위 아이에요 무슨 요안신요한이예요 무슨 3 4김6 7 8 9 10 1 1 2 3 4 5 6 7 8 9 10 1 1 2 2 3 4 5 6 7 8 9 10 유진이랑 <묘이> 먹으러 왔어 미역줄기 감사합니다 <Powellies> <-rica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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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면지그 근데 그이유로 내가 이제 안어서운데 그러니까. 해 아, 지금 읽고 아, 이렇게 여기. 쉽게 도해 여기. 있고 사람들이 너무. 마이크. 대아쪽 바로 감 로캐니는 매장에 왔고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와가지고 난 사람이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앉아있습니다 김유진 생일 선물 사기 너무 더워요 추울 것 같아 유진 생일 축하해 뭐야? <웃음> 어? 아! 몰카였습니다 <웃음> 그리고 가실까요 일단 스타벅스로요? 내가, 어? 내가 사려고 했던 거잖아. 맞아. 어때? 당장. 근데 내 핸드폰 바꿔버리면 안 돼. 아, 근데 살짝 회프다. 불안했어. 이거 근데 살수 있어? 지금? 뭐? 매장 갔다 왔지 아침에 오늘 오픈할 어, 때. 뭐? 지각쟁이. 미안 미안 미안. 여러분 여기 왔어요. 모래. 들어갈게요 근데 모르겠어 그래? 아, 아, 다고게했 네. 어. 첫째 엄청 작아 <웃음> so 진짜 맛있다 놀래지마 깜짝 놀랐잠만 와, 씨, 진짜 맛있어. 맛와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 뭐야? 맛있어. 맛있시 맛있어. 어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시는 진짜 이거. 요... 기름기가 많아. 아니, 먹 음. <웃음> 음. 음. 참 기름이 짠. <웃음> 아, 고아야. <좋아해>. 아 <좋아해. 웃음> 음 오빠 왜아재홍가섰다야 음. 애티튜드 뭐야? 애티튜드 미안해 어. 애티튜드 뭐 어? 뭐야 애티튜드 뭐지? 뭐아아형 진짜 이쁘게 나와 <웃음> <웃음> 내가 아무데 음. 나? 클리어. 음. 와 이거 진짜 좋아. 와 대박 대박 대박 오,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아박 대박 대박 대박 대 좀... 잘 먹겠습니다 매콤 쌀국수 갱쌀국수 볶음밥 새우튀김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찌고물필요 없어?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, 볶음밥이 너무 맛없는데? 음. 그래서 벤베리 지겨워? 지겨워 그럼 내가 왔잖아 너가 와도 지겨운 매운 거지 <웃음> 여러분 쪼꾸미 먹으러 왔어요 치우대 지우, 치우대 치우대 여기가 진짜 있어 제가 드시면 안 되고요 한네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정도 제니가 만들어줬어요 캐럿 케이크 헉, 귀여워 오늘 이쁘라고 앞머리도 응. 잘랐는데 긴 병. 귀여운 귀여어는 응. 응. 응. 응. 앉아도 될까? 아, 아, 진짜 나 힘들긴 하네. 청아. 아직도? 아직 <웃음> 아니야. <웃음>